여자는 천구 세도 있을 거고 뭔가 곡절이 있었겠다 왔다 갔다 흐름이 고집도 세고 뭔가 일 처리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야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가 가득해 이 사람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여자를 만난 거 같은 거 있지 머리가 똑똑하다고 할 수가 있지 고집도 세고 근데 고집을 이 여자한테 못 당한다 이두 이영수 같은 거안 보이세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남자를 음. 안녕하세요. 연화신당 연희있습니다 오늘은 중학을 응. 하나 가 왔어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민할 것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만큼 완벽하려고 애쓸 것 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한테 트집 잡히는 거 별로 못건대것 같은 사람이고 고집도 세고 뭔가 일처리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를 잘 케어해줄 것 같고 뭔가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을 만났어. 자꾸 남자를 가르키는 선생님. 예를 들자면 뭔가 보호자. 약간 이렇게 케어하는. 그렇게 할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든다.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 가득해. 이 사람을 잘 끌어낼 수 있는 여자를 만난 것 같은 거 있지. 그럼 둘이 좀잘 맞는 거 그렇지 맞는 거지. 채워서 함께 가는 음. 거 둘이 하나라는 느낌이야. 이 사람을 봤을 었 때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할 수가 있지 고집도 세고 근데 고집을 이 여자한테 못 당한다 어, 결국엔 다이 여자한테 맞춰주게 되어있다 여자는 참고세도 있을 거고 뭔가 되려다가 말한 것도 있었을 거고 뭔가 곡절이 있었겠다 왔다 갔다 흐름이 그래프로 나타나면 되게 이게 많았겠다라고 보여 분명히 정정도 찢어야 되고 밑에도 내려가야 되고 여기 갔다가 이게 극단적이야 사주가 <웃음> 극단적이야 되게 근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받는 게좀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음. 어떤 거예요? 오해? 오해? 뭐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을 거고 그냥 있잖아 평상시에도 내숭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털털한 여자 여자분 느낌이 안 든다니까 이 사람은 근데 되게 불쌍한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 뭔가 안쓰럽다 그냥 보여지는 게이 사람 성격이야.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 이 성격이 아니라 다른 성격 또 있겠지? 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사람이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책대필 짓을 절대 안할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밖에서나 안에서나 그냥 완벽할 것 같은 사람 내 남편한테도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그게 뭐 거짓말하고 싶어서 막 숨기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게더클것 같은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도 계산적인 사람은 맞는데 음. 이 여자를 만나서 그런지 옛날에 그런 기질들은 다 버리고 지금 뭔가 감성이 더 발달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 음. 그런 게 많아서 뭔가 이 사람이랑 힘든 게 없나 뭐하나 이거 서로 간에 그런 거는 되게 많이 체크하고 하는 것 같아 이두분 이혼수 같은 걸안 보세요? 조심하라고 했었을 거야. 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뭐해서가 아니라 그냥 수가 그냥 둘다 좋지 않다. 이분이 뭔지 음. 말씀드릴게요. 음. 여자분은 음. 장윤정, 남자분은 도경완. 와우! 진짜 사주가 참았다, 음. 여자분이. 근데 잘 만났어, 둘이. 두 음. 분이 잘 만났기 때문에 둘이 서로 이렇게 가시면 돼. 어떤 면에서 조금 음, 음, 잘 만나? 이 여자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 그거를 뭉개지게끔 할수 있는 남자야. 음. 이 앞에 서면은 다 말할 것 같고 그래도 많이 기대서 갈것 같아. 이 사람한테는 칼각 같은 느낌이야, 칼각. 남한테 피해도 안 가게 하려고 하고 선도 그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것 같은 거 있지? 정말 주의 잘봤는 응, 음, 데... 그래서 잘 만났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뭐 음. 음, 사업 같은 거할것같아 뭔가 대책을 세울 것 같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제자를 발굴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응. 만약에 뭐 응. 이렇게 제자를 육성하면 참 응. 될까요? 그 제자가 힘들겠지 까다로우신 응. 분이라서 버티면 <웃음> 은 되겠지 근데 완벽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베이스로 깔려있는 사람이라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해도 괜찮아 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뭔가 재능이 보이는 사람한테 는 아낌없이 어 뭔가 계속 해줄것 같아서 이 사람이 힘들 것 같은 거 있잖아. 이 배우는 네. 사람이 그런 느낌이지. 나 음. 봤었을 때 사람 보면 딱딱딱 이러겠다 저러겠다 느낌 되게 많이 올 거야. 이 여자 보면. 목 같은 거 있잖아. 자꾸 내가 가래가 끼는데 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아. 통대가 다친다든지 목이 잠긴다든지 뭐 이런 음. 것들 있잖아. 조금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될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조금 보이는 게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대장이나 뭐 장이나 이런 쪽을 조금 관리를 하셔야겠다 라고 조금 보이는 편이에요.